한번 해볼게요. 자, 딴거다 지나가고 요두 개를 공부해 볼 거예요. About. 자, 그냥 자 발음해 보세요. 시작. 자, 뒤에 꼭 해주셔야 돼요. About. Would 아니에요. 우리 한국말은 그 키, 아, 티그스로 끝나도 시옷으로 발음하고 키으로 끝나도 시옷으로 발음하는 게 표준어거든요. 그러니까 부억 어, 하잖아요. 우리 딸은 그래서 영어시를, 영어를 할줄 아는 한국말을 하기 때문에 아빠 부엌. 그래. 네. 근데 우리도 바꿔야 돼요. 자, about 뭐라고요? 네, about. a b 해보세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바꿔하시면 h o 아니에요. 뭐예요? 하트는 이제 일본식이고요. 네, hot. 끝까지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영어 진짜 늘어요 자, 아무튼 about, of예요. of, of. 자, 어바웃이 무슨 뜻이에요? 어차피 틀린 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어바웃이 뭐예요? 딱 하면 뭐가 떠올라요? 자, 일단 여러분들 그래요. about, 예, about 하면 하, 다른 한국 사람들이 뭘라고 대답할까요? 예? 적당히? 예 또. 뭐에 뭐 대하여, 야. 그죠? 자, 그러면 어바웃이 과연 뭔지 한번 보자면 볼게요. 자, mary 했어요, mary. 자 메리라는 애가 있어요. 근데 앞에 about을 붙이면 이런 모양이 돼요. 자 about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한 번만 집중해 주시면 돼요. 그죠? 자 about을 붙이면 자, 자 그림이 안 보이겠지만 자 about을 안 붙였을 때 메리예요. 그냥 메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about을 붙이면 메리가 확장이 돼요. 즉 확장시키는 말이에요. about. 자 확장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얘가 뭐냐면 자, 자, 20 years old. 해보세요. 시작. 20 years old. 자, 그러면 딱 정해. 정의... 지금 몇 살이야? 아, 어, 너무 어리구나. 미안하다. 자, 아무튼, 20살이래요. 그러면 20살의 범위 정해져 있죠? 근데 네, about을 붙이면 about이 뭐라고요? 확장이에요. 자, 그럼 뭐예요? 아이고, 아이고. 20 years old 근처라는 뜻이에요. 그걸 확장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say Mary 해보세요. 그럼 제가 Mary 하면 그게 답이에요. Mary라고 말해. 그러면 Mary 하면 돼요. 그게 Say Mary예요. 근데 About을 중간에 붙이면 Say about Mary 하면 뭐예요? Mary 주변을 말하라는 거예요. 즉 Mary와 관련된 것들을 말하라는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About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어렵지 않죠? 자이번엔자 Sorry 했어요. Sorry. 제가 계속 예를 제가 괴롭혔어요 아까부터 그죠 이제 이러면 이제 다음부터 강연장에서 앞에 안 앉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마 나만 이상한 거야. 자 아무튼 예, 네, sorry 하는 것보다는 자 미안해라고 말하고 싶겠죠. 그래서 sorry about that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영어로 제가 돼지야 그랬어요. 돼지야 그래서 오 그러면요 sorry for that이 더 어울려요 그때는 about that 보다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어바웃을 이해하면 어바웃이 점점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말에 없는 거라서 이제 어려웠던 거예요. 자, 어브 메리는요 더 간단해요. 그냥 무조건 겹치게만 하면 돼요. 무조건 겹치게만. 자, 오늘 거 이해 안 되시면 제 유튜브 채널 들어가 보시면 설명 잘돼 있어요. 나중에 안내해 드릴게요. 자, 뭐냐면 어픽처가 있어요, 어픽처 근데 메리 사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럼 픽처랑 메리랑 겹치면 되겠죠? 그게 a picture of Mary예요 자 그리고 Mary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요 정도는 보이시죠? 글자는 안 보이지만 그죠 Mary 보이죠? 다음 그림 한번 보세요 보셔야 돼요 자 이것도 a picture of Mary인가요? 맞아요 자그 다음 거 이것도 a picture of Mary인가요? 자 다시 말하면 of는 겹치기만 하면 다쓸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크기에 상관없이 이게 of예요 좀더 가볼게요. 제 호주 지도예요. 이 빨간 부분이 이제 퀸슬랜드라는 지역이거든요. 자, 여기에 있는 대학은요. 네, 주립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지역 이름을 쓰는 대학은 우리가 뭐, 옥스포드 유니버시티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The University of 옥스퍼드예요 자, 퀸슬랜드 대학이 아니고 The University of 퀸슬랜드라고 이렇게 하면서 어부를 붙여요. 지역 이름을 쓰는 이유는. 아, 지역 이름을 쓰는 대학은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쓰는지도 어느 정도는 아시겠죠? 자 크기 자퀸저 UQ라는 요 퀸슬랜드 유니버시티가 차지하는 면적 얼마 안 되겠죠? 근데 어디랑 겹쳐 있어요? 네, 퀸슬랜드랑 겹쳐 있어서 그냥 더 유니버시티 오브 퀸슬랜드예요. 자 이게 겹침이에요. 그러면 I dream of you. 그럼 얘와 관련된 뭔가 꿈을 꾸는 거예요. 그죠? 얘랑 사귀는 꿈이든지 뭐 얘를 좋아하는 꿈이라든지 뭐든지 얘랑 관련이 돼 있으면 쓸수 있으니까 I dream of you예요. 그죠? 얘가 무서워. 아 죄송해요. 저저 분이 무서워요. 그럼 뭐예요? 자, 아, 자, 죄송해요 I dream about Mary는 그래서 이상하죠. 걔와 관련된 걸다 꿈꿔야 돼요. 그아 그러면 쓸수 있네요. 그죠? 그러면 쓸수 있는데 야 이건 너무 무섭다. 그죠? 그죠? 난 너와 관련된 모든 꿈을 다 꾸고 있어. 이게 되게 무섭네요. 아무튼 about이 안 어울려요. 그래서 자, I'm afraid of you. 얘와 관련된 게다 무섭진 않잖아요. 얘가 승질낼 때 무섭다든지 그죠? 얘 주먹이 무섭다든지 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o 브를쓴 거예요. 뭐, I'm happy of도 있고 I think of Mary도 있고 I think about Mary도 있겠죠. 둘다 맞겠죠, 이거는. 그죠? 이제, 이제 여러분은 어바 t 과오 f 에 대한 차이를 이제 이해하신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자 이제 제가 태국에서 살던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태국에서 살때 학교가 엄청 컸어요. 대학교가 그리고 대학 교수한테 주는 사택도 학교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학교 안에 식당도 있었고요. 모든 운동 시설이 다 구비가 돼 있어가지고 학교 밖에 나갈 일이 없어요. 자 근데 학교 밖에 나갔더니 영어가 하나도 안 통해요. 그래서 제가 치킨을 사고 싶었어요. 진짜 치킨을 사고 싶었는데 치킨이란 단어를 모르더라고요. 태국 사람들이. 그래서 그 치킨을 못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좀 학교 밖에 나가는 게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제가 태국에 대해서 잘 알아가지고 막 차를 타고 막 돌아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맨날 학교 안에서만 살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제가 태국에서 살다 왔잖아요. 그죠 태국 친구들 되게 많겠죠. 자, 근데 태국에서 살다 왔어요. 그러면 제가 아, 전 태국에 대해서 좀 말할 수있어요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두 가지 영어 표현을 쓸수 있는데 I can say about Thailand 할수 있고요. I can say of Thailand 할수 있겠죠? 자, 저라면 제 입장에서는 위에 문장으로 써야 될까요? 아래 문장으로 써야 될까요? 100% 맞췄죠? 그죠 맞아요. 왜냐하면 어? 자신 있게 전반적으로 다 얘기하기 좀 뭐해요. 근데 그래도 태국에서 살았으니까 좀 알아요. 그래서 I can say of Thailand라고 말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박수 한번 일단 쳐볼게요. <웃음> 자, 이거는 제, 어, 여러분을 위한 박수였어요.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say about과 say of의 차이를요, 원어민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이거 믿어지세요? So.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say of and say about? 하고 외국인한테 물어보잖아요. 외국인이 그러면 모른다 그래요. 어, 믿어져요, 이게? 안 믿어지지 않아요. 솔직히 안 믿어지잖아요. 내가 원어민보다 영어를 더 잘한다고? 안 믿어지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정확히 7분 만에 만들어드린 거예요. 원어민보다 더잘 알아요. 자 증거를 따, 따지기 위해서 제가 구글 검색을 해봤어요. 야, 니네. 자, 원어민들이 대답을 하겠죠? Say about과 Say of의 차이 알아? 라고 제가 질문을 한게 아니라 그 질문 한 사람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답이 왔어요. 아, 어차피 안 보이니까. 그리고 또 영어예요. 자,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 아, 그거 차이 아주 조금 있거나 거의 없어, 없어. 어, 근데 이제 단서를 달았어요. 근데 미안해. 나 근데 선생님은 아니야. 근데 이 사람 직업이 뭔지 아세요? 뭐냐면 뭐 어디지? 있 뭐라고 썼더라? I write for a living. 네, 작가나 기자나 글 쓰는 직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래요. 근데 몰라요. 몰라요. 자, 그리고 겨우 하나 찾았어요. 겨우 하나, 겨우 하나 뭐냐면 어떤 어떤 교수가 아테네에 가가지고 아테네에 대해서 얘기했대요. 뭐 아테네는 아, 아름다운 아 도시, 영감을 주는 도시라고 말을 했대요. 그때는 Say About 면 뭔가 어감이 이상한데? 라고 쓴 거예요. 그죠? 그때는 그 Of를 써야겠죠. 아테네에 아주 부분만 얘기한 거잖아요. 어, 이때는 Of가 적당한데? 내 생각엔 그래. 그래서 Say About이랑 Say Of는 좀 다른 것 같애라고 대답해 주는 게 원어민들의 생각 다예요. 왜 그럴까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뭐냐면요, say about은 전부 다를 지칭하겠죠. 전반적으로 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대충 전반적으로 다 지칭하는 거예요. 근데, o f 는 일부분일 수도 있지만, 어때요? all of you 할 수도 있잖아요. 다일 때도 있으니까 원어민들이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평상시 I think of it, I think about it이 평상시엔 비슷하게 쓰이거든요. 근데, 세이오브는 잘안 써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알면서 막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세이오브는 잘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민들이 그걸 구별을 못해요. 근데 우린 지금 어때요? 자 공부하니까 졸리시죠. <웃음> 자 이제 공부는 끝났어요. 자 우린 지금 어때요? 세이 u t 과 오브의 차이 명확하게 아시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옛날에 어바웃이나 오브 사전 가지고 공부한 거랑 저 제가 와서 지금 어바웃과 오브에 대해서 알려드린 거라 뭐가 더 쉬워요? 지금 훨씬 쉽잖아요. 제가 이걸로 잘 팔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네. 여러분들이 몇, 몇 년을 공부한 거를 저는 5분 만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왜 이렇게 건방지게 얘기하지? 아무튼 네. 자,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쉽다는 라걸 표현하는 건데 자 결국 뭐냐면 제일 깊이 있게 이해하면 요 외울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 네, 그게 제일 깊이 하는 거니까 외국인보다 더잘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바로 이거예요. 박노자 교수가 한국어를 배운 게 바로 요렇게 배운 거예요. 한국어를 논리적으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박노자 교수가 발음이 이상한 이유는. 러시아에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대학원부터 한국에 와서 공부를 했는데 한국어를 논리적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 의사 표현을 하고 글도 잘 쓰고 또 한국에 대한 언어가 그그 그 문화에 대한 어떤 시각을 또 전달해 주거,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 알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도 이제 이렇게 하자는 거고요. 자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회장님 우리 몇분 남았는지 혹시 제가 시간을 잠깐 10분 정도 남았습니까?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용기를 제가 드릴 거예요. 자 뭐냐면 자 한번 자 보이시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명제라는 거예요.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하려고 꺼낸 문장을 명제라 그러거든요. 자이 명제가 맞나요? 틀리나요? 자, 저의 강연의 특징은 반전이에요 항상 맞나요? 틀리나요? 아니, 맞다를, 맞다를 주장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 뭐냐면 자, 제가 이제 결론처럼 이 강연할 때 제가 제일 흥분이 되고 좋아요 정말 제가 나중에 경영학자지만 언어학을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해보고 싶거든요 자, 언어가 여러분의 머리를 지배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의 머리를 지배하는 언어가 굉장히 훌륭한 언어라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필리핀에서 제가 또 올해 대학 교수 생활을 했거든요. 필리핀 친구들이 영어를 잘해요, 못해요? 예 네, 못해요. 왜냐면요 그건 필리핀 학자가 저한테 직접 해준 얘기인데 필리핀 모국어가 너무 단순해가지고요. 영어의 깊이를 따라가지 못한대요. 그래서 일상적인 대화는 굉장히 유창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가 없어요. 그래서 채점할 때 죽을 것 같아요. 이게 영어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진짜. 되게 영어 못해요. 아, 필리핀 사람 혹시 안 계시죠? 자, 아무튼 근데 그게 그 나라 사람이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나라 원래 모국어가 단순해가지고 아주 어릴 때부터 영어식 사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영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어는 어떨까요? 발전을 한 언어일까요? 발전을 안한 언어일까요? 발전한 걸까요? 안한 걸까요?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천재예요. 근데 여러분이 천재라는 거 느끼세요? 너 천재인데 느끼니? 안 느끼지? 왜? 너네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니? 자, 아무튼. 자, 미안해. 자, 아무튼. 이게 뭐냐면요. 왜 우리가 천재임을 못 느끼냐면, 천재끼리 살아서 그래요. 예, 네, 우리가 천재가, 천재임이 언제 느껴지는지 아세요? 아니, 천재가 맞 외국에 나가면 천재임이 느껴져요. 뭐야, 얘네 왜 이렇게 멍청해? 진짜, 진짜 그래요. 얘네 왜 이렇게 멍청해? 야 이거 잘못됐는데 말좀 해줘야 되는데 근데 영어 못해서 제가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한국어를 쓰면 지구인들이 가질 수 없는 초능력이 생겨요. 그 정도로 한국어가 되게 놀라워요.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한국어를 쓰면 생각이 되게 넓어져요. 우리는 생각을 진짜 넓게 해요. 그래서 종합적인 판단을 굉장히 잘해요. 자 뭐냐면 여러분들 미래를 생각하잖아요. 보통 나라 사람들이. 미래. 근데 미래를 얼마나 생각하느냐를 측정하는 척도가 있어요. 그 장기지향성이라는 척도가. 있 아, 저 이런 말안 하면 안 되는데. 자, 아무튼 미래를 생각하는 성향이 제일 1등으로 강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아, 답은 뻔하죠. 여기선 뻔하죠.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들, 20대가 취직하는데 노후를 고려해서 취직해요. 그런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왜 부지런한 줄 아세요? 너무 멀리만 보고 살아서 그래요. 내가 지금 여기서 게으르면 나의 노후가 큰일 나요. 그걸 생각하는 나라가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판단을 하니까 우리가 멀리 생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머리가 좋아요. 창의력이 되게 좋고. 그래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 유턴 금지구역이 있어요. 내가 거기 섰어요. 차가 아무것도 없어요. 경찰도 없어요. 그럼 종합적인 판단을 우리는 하죠. 유턴을 해요, 안 해요? 해요? 해요. 그죠? 자, 근데 외국인들은요, 진짜 안 해요. 그냥 안 해요. 외국인들은 그냥 안 해요. 왜냐면 하지 말래니까. 종합적인 판단을 자꾸 안 하려 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해요. 근데 종합적인 판단이 항상 옳아요? 아니죠. 숨어 있는 경찰이 있을 수도 있고 카메라가 있을 수도 있은, 있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네, 해요. 왜냐하면. 천재니까요. 네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 스스로 천재라고 이미 생각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 다른 걸 지나가면 외국인들이 이제 영어를 우리말을 배울 때 진짜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 아 죄송해요. 아, 제가 줄여서 하려보니까자 모르라는 걸 가지고 말을 만들면 모르네 모르겠지 모르나 모르겠으나 모르러, 모르더라도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어미가 엄청 많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모르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외국인한테 이거 공부하라고 해보세요. 죽어요, 죽어. 진짜 죽어요. 자, 그리고 뭐해요 해. 해, 해, 해요, 한다, 합니다. 했어, 했어요, 했어요. 네, 했습니다. 할 거야, 할 거예요, 할 거다, 할 겁니다. 어감이 다 달라요. 근데 우리 이거 다 알아요. 외국인한테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요. 외국에 이런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설명해요. 어, 포멀한 표현이나 뭔가 대충 말할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설명해야 돼요. 근데 우린 다 알아요. 자, 노란색도 그래요. 아, 이제, 이제 지나갔지만 아무튼 뭐 노루 노스름하다뭐센노라타 진노랑이다. 외국에 없어요. 근데 우린 이거 다 있어요. 자, 결국 생각이 이제 넓다라는 건데, 자, 생각의 넓음의 대표적인 개념이 이거예요. 이거 무슨 글자예요? 아 제가 이거 아는지 모르는지 하려는데 초코파이 그림이 나와버렸어요. 아무튼 이 정이 우리나라의 초능력을 가장 대변할 수 있는 거예요. 정이 뭐예요? 정이 뭐예요? 사전에 찾으면 이렇게 나와요. 뜻, 욕심, 한자으로 찾으면 하데 아니죠. 정이 뭐예요? 정은 이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가 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가 정이에요. 자,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자 보세요. 자, 정말은 식당 식당 아저씨가 식당 아주머니가 뭐 할머니라 그럴게요. 가면 어때요? 반찬이 부족해요. 근데 어때요? 막퍼 주죠.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야, 비즈니스 마인드가 없네라 그래요. 야 이러면 너네 안 남어라 그래요. 근데요. 자, 냉정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 할머니가요. 그 반찬 퍼주는 할머니가요. 나중에 다 돌아올 거 계산하고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우리는 멀리 다 계산하고 주는 거예요. 그게 정의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무조건 퍼 주지 않아요. 우리 나중에 아주 멀리 언젠간 얘가 나한테 도움이 될 거고 아니면 얘가 나의 장기 고객이 될수 있다라는 걸다 계산하고 하는 행동이 원래 정의예요. 근데 외국인들은 그걸 계산할 능력이 안 돼요. 왜? 한국어를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쓰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미 천재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왜 우리의 천재성이 발현되지 않는지 아세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일단 그 천재성을 발현하고 싶은데 말을 못해요. 글로 표현 못하고. 그렇죠? 답답해요 그냥.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유일한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제일 잘났어해요 그래서 유턴을 해도 돼요. 근데 항상 뭐가 걸려요? 디테일에서 뭔가 조금씩 걸려요. 우리말을 쓰면 디테일이 그래서 좀 약해요. 그래서 논리력이나 정확성이 조금 떨어져요. 이게 우리말의 유일한 맹점이에요. 유일한. 자, 근데 이거 어떻게 극복하는 데는 줄 아세요? 이, 우리의 논리력과 정확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영어 공부하면 이거 싹 없어져요. 영어는 그 디테일은 강하거든요. 자, 그러면, 영어만 잘하면 글로벌 인재가 된다? 라는 명제가 어때요? 자, 맞는 것 같죠? 근데 실제로도 맞는 게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영어 잘하는 한국 사람 많이 맞나요? 별로 못만나요 솔직히 말하면요. 영어 여러분들이 영어 잘한다고 생각한 한국 사람 중에 영어 못하는 사람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판단을 못할 뿐이에요.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영어 잘하는 한국 사람 중에 못 나가는 사람 본적 있어요? 진짜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천재예요. 네, 그래서 진짜 한국 사람이 영어를 잘하게 되면요, 네, 진짜 전 세계를 막 휘어잡고 다녀요. 말도 진짜 잘하고요. 그 대표적인 사람뭐뭐 뭐 강경화 장관 같은 사람이고요. 양준일, 가수 양준일도 한국말 할때 진짜 잘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표현하지는 왜할줄 아냐면요. 영어식 사고를 한국어에 대입해서 그래요. 그냥 영어는 진짜 그 표현력이 되게 좋거든요. 정확하게 표현해내는 거. 근데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지 하니까 그냥 말안 하는 것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영어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 연락처랑 이메일이랑 막 있는데요. 제가 친구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죠? 얼마나 친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저한테 도움을 물론 받으실 게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에게 도움이 될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좀 이제 같이 서로 교류를 했으면 좋겠고요. 뭐 질문 조금 받을 시간은 되나요? 회장님? 예, 혹시... 정도 네네네. 네, 아, 네네. 이제 꺼도 될것 같아요